똑하 안녕하십니까 에디터 뚝입니다 네 오늘은 약간 무서운 이야기 어, 스마트폰에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아마 이제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뭐 유튜브라든지 각종 구글 관련 어플들을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안드로이드 핸드폰 내에서 이 구글 계정이 수집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종류와 양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는지요 오늘은 이 중에서 조금 민감할 수 있는 위치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구글 지도에서 찾아볼 수 있는 타임라인 기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유용하게 추억을 되돌아보거나 기억나지 않는 과거를 더듬어보기 좋지만 한편으로는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과 수집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이 타임라인 기능 오늘은 이 타임라인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이 기능을 끌수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이런저런 기능을 사용하다 보면 GPS 혹은 위치 정보 기능을 꼭 켜야만 하는 때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나 길찾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특히 많이들 사용하실 텐데요. 구글은 해당 기능을 이용할 시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기록합니다. 확인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구글맵 어플 혹은 웹에서 구글 지도에 접속해줍니다. 그런 다음 설정 혹은 계정 사진 버튼을 누르면 상세 메뉴에 내 타임라인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찾으실 수가 있는데요. 해당 메뉴를 클릭하면 지도에 붉은 점이 나타남과 동시에 하단에 방문한 곳의 날짜와 지명, 사진이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 점을 클릭하면 해당 날짜와 장소, 이동 경로 등이 나타나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무엇을 타고 몇 시에 어떻게 이동했는지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록들이 본인이 생각까지도 못한 상태에서 다수 기록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때로는 유의미하게 이용될 수도 있는 기록들이지만 대부분은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이 기능을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gps 기능을 꾸준히 사용하지 않음에도 최근 3년간의 위치정보 기록들이 종종 남아있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 그래서 설 어, 세부 설정을 통해서 이런 기록들이 확실하게 남지 않도록 바꿔주었는데요. 해당 기능의 이용을 원치 않는 경우 안드로이드 설정 내의 위치 탭에서 위치 기록 사용 중지를 선택해 주시면 기록이 일시적으로 중지되며 아예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 앱 내에서 모든 위치 기록을 영구적으로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네 대부분은 이런 방식으로 설정을 바꿔주시면 기록이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만 혹여라도 종종 GPS나 위치 정보를 활용하는 앱을 사용하실 경우 다시 기록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그래서 혹여라도 이런 부분까지 조금 세세하게 신경을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 관련 기능을 사용해 주신 후에 다시 지도 앱에 들어가서 해당 부분을 다시 삭제하고 정지하는 과정을 거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좀 간단하게 구글 타임라인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좀 살펴봤는데요. 어, 혹시 이외에도 성공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그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으며 다음 시간에 다시 또재일는 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뚝파.